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피드백 영상들이 너무 많이 밀려가시고 다른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좀 밀렸습니다 오늘도 알리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리말고 다른 기술에 대한 피드백도 해드린다고 했는데 메일 보내주실 때 영상을 유튜브에 써도 된다라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받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글로써 답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그 다음 분의 영상입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 연습한 지한달 정도 됐고 점점 점프할 때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는데 랜딩 할때 보드가 앞으로 옮겨져서 중심이 뒤로 가요 팝 때문인지 앞발이 보드를 밀어내는 건지 모르겠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으로 간다는 게 여기서 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뛰어서 여로 뛴다는 거 알겠습니다 뒷발 팝도 살짝 뒤로 차는 게 좋습니다 아이 틀어진 거는 이유 아시죠 제 피드백 영상들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보드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뛰었는데 착지를 여기 한다 말씀이시죠 이렇게. 자, 다시. 예, 요거 만인것 같아요.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 모두. 이게 숙여지니까 점프를 할때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뛸때 의식을 해서 앞으로 뛰지 말고 위로 뛰거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뒤로 뛰게 되면 점프가 또 뒤로 가니까 보드가 뒤로 가요. 앞으로 뛴다는 느낌이 없다면 발가락 쪽에 힘이 가니까 중심 잡으려고 앞으로 뛰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중심을 잡으려고.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습니다. 점프를 하실 때 앞으로 뛰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점프를 앞으로 뛴다 맞죠? 제가 그대로 한번 따라볼게요 이런 느낌 이거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알리갈할때 여유가 없던 시절 저도 모르게 앞으로 뛰더라고요 그게 알리 할때 여유가 생기면 앞으로 뛴다, 안 뛴다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연습하냐면 어, 선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선 선에서 그대로 뛰어서 그대로 잡지않는 연습을 해야죠 그걸 하면 좋은데 일단 제자리에서 짱표를 먼저 해보세요 보드 없이 자기가 신이 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알리랑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스탠스로, 알리랑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점프가 앞으로 뛰어진다면, 당연히 보드를 타고도 앞으로 뛰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대로 뛰어진다면, 그대로 숙취가 될 거예요. 그리고 뒤로 뛰어진다면, 뒤로도 뛸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앞으로 뛰어볼게요. 자, 이제 뒤로도 뛰어보세요. 점프 자체를 앞으로 뛰거나 뒤로 뛰거나 그런 거라서 그걸 고쳐야 되고 매일 보내주신 걸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앞발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점프를 할때 앞발을 이렇게 내밀고 밀면 은 보드가 따라가요. 내밀 방향으로. 그리고 뒤로 뛸 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면 뒤로 가요. 그것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다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제일 중요한 게선을선 위에서 알리기 연습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아요 연습할 때 영상 보시고 연습해 보신 다음에 잘안 되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메일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착지가 되기 시작하면 바로 주행할 일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